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간단하게 글씨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제 글씨는 되게 날려 쓰는 책거든요 일단 제가 평소에 쓰는 진짜 제 글씨를 그대로 써볼게요 원래 제 글씨가 이래요. 원래 진짜 제 글씨는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날려쓰는 것 같은 느낌이고 사실 이것도 약간 잘쓴 버전의 제 글씨인 것 같고 정말 급하게 쓰면 저 자신도 못 알아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글씨를 워낙 이렇게 쓰다 보니 저도 간혹가다 제 글씨를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덜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공유해드리면 은 일단 위아래 높이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가이드를 살짝 그려볼게요 이게 자 같은 걸로 똑바로 그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위아래 높이를 일정하게 쓰면 은 굉장히 글씨가 반듯해 보이더라고요 반듯하고 정돈된 느낌이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반듯하게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최대한 위아래 높이를 맞춰서 또박또박 써보려고 했어요. 훨씬 더 정돈된 느낌이죠? 뭐 이것도 되게 잘쓴 글씨는 아닌데 이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필기하고날때이 글씨체로 하려고 해요. 이게 높이를... 이게 되도록 글자끼리 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 폭을 비슷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글씨가 조금 더 균일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글씨를 악필처럼 보이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저는 받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글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받침을 흘려 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보통 그래요. 받침 대충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충 쓴 받침. 받침 대충 쓰는 이런 느낌 이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받침을 끝까지 쓴다 어떻게? 이렇게 흘리지 말고 동그라미도 그렇고 여기 니은도 그렇고 여기 리을 기억 니은 리을 특히 리을이나 니은을 제가 흘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흘려 쓰는 경우 이렇게 여기 니은도 그렇고 여기 니은도 그렇고 흘려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흘려 쓰는 버릇을 좀 고치면 글씨가 좀 정돈돼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이 받침들이 얼마나 단정하게 마무리가 됐는지에 따라서 글씨가 반듯해 보이고 안 반듯해 보이고 이게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은 제가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가장 빠르게 글씨를 교정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엇이냐 위아래 길이 맞추는 거, 글자별로 길이 맞추는 거랑 받침 흘려쓰지 않는 거 받침까지 반듯하게 써주면 굉장히 정돈된 글씨의 느낌이 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